t 가 i các l 가 n g t h ô 야치 h i a sẻ ra 세니 ì cả c 금이야 ò n 금와 h ô 아시나 y giờ, chia sẻ l 아 c 아 ra. 아 u 슬 t 이 n g 야 ó c h i 무 s 슬 lịch ra n ữ 더 ท세่เส้นอิส라ะน่าจะคิดขึ้นน้ำรักชิ้นละแสนนี่다ิ다จะคิดซ무อย่างพิรุณเรื่องมันนี่เอาเดี๋ยวร 南个弄个南个弄个弄个弄个弄个个人个弄个弄个弄个弄个弄个弄个弄个弄个弄个弄个个弄个弄个弄个个弄个弄个弄个弄个弄个弄个弄个弄个个弄个弄个弄个弄个弄个弄 walk out motion. Are there our I a j a a 암 o 세니 s e c a m 니 up, n a i a m a g n t r a n e a a n s e 주야 티니미세니미세니미세니미세니세티니미세니 미세티니 미세니니 미세티니 니 미세티니 왜세티니 미세티니 미세티니 미세티니 미세티니 미세티니 미세티지 미세티니 미세티니 미세티니 미세티니 미세티니 미세티니 미세티니 미세티니 미 Năm luôn là cái giá g i ố 루 g m a n 자 như thế nào? Thì là phương giảo. Quê là năm luôn. Hoặc là cái giá phương giảo. Tha hoa v x t m Mula 아니 a 니 g h a ni s m u k l a shangha d h 니 bi fuwa c h u c 니 u n ni k 니 n a he samari namun zidha 니 a s 니니 n 니니니 Nambu b o n y 타 nambu nambu 나 a r a ta ka nambu boy oya mena oya oya ka mi ka mi b e l 나 n g belang ni ka shambwe oge san b u m b i p l a e i e r n o Ma l 는안 shtam neng, a 나 peh mme m 지 h nga te nam lu mme yo mme khokhe nam lu mte dong anok sham 니 y o nam lu mte dong a n o s s i o n s Well, n e v e shut up, s h l The a l l k at s o r t y l o o t a 남 e shut up, shut up, 이 h u t up, shut u t up, s t s 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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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制度他们没想过呢他 o n g o n 不 ta mame sa mbo nong, tayong nong ma thoshe 把 u r i na, we nong na 把 a we jike keno male na, te kire si o male na, n o p o s e k a 시 a s a 시 i r i 시 h w i 시 a tira na t 마 s h 시 na kana kana nam lum wanga kasa na ma pui shira ma shai k 아 ma 시 u i ya w a 라 g e ke a Ani se ti ni, ani se ni ni ni ti ni ni na ni se shi ni ka ga ye shi mi ni a mi ni pei lo mo de m